어느 종교건 육바람일 다루고 있고 양심 다루고 있으면 다 옳은 겁니다. 그게 불성의 나툼이에요. 중동 지방에서는 불생이 불성이 기독교나 저기 또그 중동의 그런 종교들로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고 유럽에서는 철학으로 나타난 거고 동양에서는 유교 도교로 나타난 거고 예.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대로 이 단군의 가르침으로 나타난 거고 다 불성의 작용이지 다 중생노름이죠. 다 중생이 살아가는 중에 양심이 꽃을 피운, 피웠냐 피안 피웠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종교로 절대 구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발 학당 강의 들으신 분 만큼은 진짜 이 땅에 정토 만들고 싶으시면요. 종교의 구분은요. 그냥 다양한 양심의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본질은 다 똑같은 꽃이라는 거예요. 꽃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듯이. 다양한 꽃이 있는데 가보면 역시 육바람일 꽃이더라는 거예요. 다 본질은. 그걸 제가 수없이 강의를 통해서 그 증거를 대고 있는 게제 유튜브 강의입니다. 제 강의 보시면은요, 아,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뭐 기독교, 불교가 같다고? 유교랑 기독교가 같다고? 뭐, 뭐라고 도전해 오셔도 좋아요. 제 강의 일단 다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제 강의 보는 중에 그냥 다 입이 다물어지실 거예요. 제 강의 듣고 나서 뭐, 그, 그런 거 가지고 12건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열심히 들은 분 중에 그런 걸로 12건부는 못 봤어요. 다 하나도군요 하는 말만 많이 들었죠. 충분히 설득 가능한 얘기니까 경전에 대한 제 유튜브 강의 참고하시고 지금부터는 종교벽 세우지 마시고 양심 하나 안 하냐 양심 안 하는 종교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사이비교죠. 양심을 목표로 안 하는 교는 그거는 사라져야 되지만요. 똑같이 양심하는 종교에 대해서 시비 걸고 다니는 시간에 여러분 양심의 꽃이나 더 피우시라는 거 어떤 중생한테는 그 꽃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 꽃이 이쁘다고 모든 중생이 이 꽃을 이뻐야 된다는 거는 독재죠. 꽃인지만 확인하면 저 꽃도 꽃이고 이 꽃도 꽃이다는 거알수 있죠. 여러분이 모르니까 상대방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음해하고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상대방 정체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육바람일 전문가가 되면요. 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어 저기도 육바람일 하고 있네.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응원해줘야죠. 상대방 종교라고 하더라도. 육바람일 잘하면 응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불자가 아닌데 지금 불교의 분들한테 육바람일 하라고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육바람일 하시길 바래서 지금 4년 째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신도 뺏어가지고 다 우리가 엄청난 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무슨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하시는 종교에 충실하시되 제발 육바람일이 귀한 줄 알고 삽시다. 이 얘기 드리려고. 기독교 분들도 있고 제강의는 천주교 분들도 듣는 분들이 있고 다양하게 들으세요. 제가 그분들 뭐 나오라고 하질 않잖아요. 종교를 초월하시라고 합니다. 즐기시는 꽃꽃 꽃 즐기시되 본질을 깨뚫어 보시고 육바람일 귀한 줄 알고 사시면 어느 종교의 옷을 입건 여러분 이미 보살입니다. 보살들끼리 만나서 서로 멱살 잡지 마시고 서로 하나가 돼서 육바람일을 공조하다 보면 이 땅에 정토가 반드시 옵니다. 정토도 불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불교 법당 더 지으면 정토가 올줄 아는 분들 있으면 제가 기겁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 원 입는 순간 이미 파벌이에요. 싸우자는 얘기에요. 기독교랑 싸우자는 얘기에요. 불교 법당이 우리나라를 다 점령하면 정토옵니다. 그러면 기독교 쪽에서 죽을 때까지 막겠다라고 나오겠죠. 그런 정토라면 막겠다. 그럼 왜이 척질일을 합니까? 양심이 우리 마음이 법당이고 양심꽃만 피면 그 자리가 청정토다라고 주장을 하면 종교 초월해서 다 같이 정토에 살수 있는데 꼭 불교의 모습을 해야 정토다 해버리면 싸우자는 얘기죠 그런 시대는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육바람 꽃을 피우시고 여러분이 핀 꽃, 크건 작건 또 남들하고 공유하면서 다른 분의 양심에 또 불을 지펴주고 다른 분들도 양심의 꽃을 피울 수 있게 응원해주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